본문 볼게요. 제목이 nature met city 자연이 도시를 만나다 하는 제목이네 자연이 도시를 어떻게 만날까 봅시다 Have you heard of expression? Art imitates nature? 자, have you p e p d 그러면 현지 말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에. 경험적인 요법이죠. 뭐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heard of? 자, 뭐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근데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 따옴표가 있잖아. 그러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자, 예술, 예술이 자연을 imitate 한다. imitation 들어봤죠. 가짜 보석 같은 거 이게 imitation 이런데. 그게 모조품이라는 건데 이게 모방하다라는 거니까 예, 예술이 자연을 모방한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라고 지금 질문을 던져놨어요. Many artists get their ideas and inspirations from the world around them. 대만은 예술가들은 얻어요 Their ideas and inspiration. 그들의 아이디어, 생각과 영감을 어디로부터 이제. 그들 주변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세계로부터, 그래서 어 아티스트가 그들 주변의 세상 이게 이제 재, 자연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중이죠. This is just nature world is a b t f place. 자, 많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나 영감을 주변에서 얻는데 그것은 그 이것은이라는 건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것은 자연 세계가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서 because라는 접속사를 넣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이에요.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이죠. This shapes in nature are very pleasing to the eye. 자 이러한 형상들, 그러니까 그한 형상들, 자연에서 모방해서 따온 형상들 이런 얘기죠. 즉 자연에 있는 아, 자연에서 모방에 따온게 아니라 자연에 있는이구나. 자연에 있는 향상들은 되게 유쾌해. 즐거워요. 우리들 눈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플리징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플리즈든데 지금 쉐입스니까 플리징의 사물이니까. 자, 그럼 자연에 있는 형상들이 눈에 즐겁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에그 계란 달걀을 얘기하니까 여기는 for example 구체적이고 갑자기 내용이 축소돼서 들어가죠 음. 왼쪽에 있는 계란을 보십시오. Isn't it beautiful? 아름답지 않나요? Is i round and delicate? Yes, strong enough to protect its contents. 자 둥글고 delicate 되게 섬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깨지기 쉬워 부서지기 쉬워요. 이런 의미인데 둥글고 좀 부서지기 쉽지만 yet it isn't b t strong enough to enough 는 o r 만큼충분 o 라는 n 사에서 e n 로 o u 는데 여기서 뒤에 h 꾸며준다는 게 중요해요. e e t w t r o n g v e r y s n t r o n g 이 h 순서를 앞에서 꾸며주잖아요. 이렇게 v e r y 는 and the two n t o n e n t o n g e t o n t o n t h t o and the two o e 예, 그것이이치는 에그를 가리키죠, 에그즈, 소유격이니까 단수라서 그 내용물들을 내용물을 보호하기에 충분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delicate했다고 했으니까 이거와 이것의 내용이 상관되니까 yes를 썼어요. 둥글고 약하지만 내용물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Can you imagine a building that looks like an egg? 자, 계란을 예를 들었는데 달걀을 자 상상할 수 있나요? 자, 자연에서 알 그가 나왔는데 예술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계 계란처럼 달걀처럼 생긴 빌딩 대신 직접 관계되사입니다 그런 빌딩은 자, 그 빌딩이 지금 art 해당되는 하나의 예기 예로 such a building 그런 빌딩은 실제로 존재해요. 어디에? 언던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처음부터 얘기한 art와 nature가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있어요 어느 부분이 art고 어느 부분이 nature인지 그리고 접속사, 나 연결어, 문은 것또어법적인 것, strong enough to, 정사 it's, 단수라는 거 단수. 내용의 순서나 흐름도 다잘 기억해둡시다 네. 그 다음 단락은 또 어떤 내용이 가나 볼게요 자, 자연은 has inspired. 아까 i n s p i r a t i o n 나 완전 그 명사고 이게 동사예요. inspire. 영감을 주다라는 동사. 근데 현재 완료로 써. 영감을 주어 왔어요. 누구한테? many architects에게. 건축가들. around the world. 예, 자연은 세계 건축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This is the Sagrada Familia in Spain. 자, 이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요건데 사그라데 파밀리아라는 건축물이죠. 이게 성당인데요. 스페인에 있는 자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It's one of the most famous churches in the world. 네. 그것은 one of 유명한 표현이죠. 뒤에 one of 복수. 최상급이어도 복수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왜? 뭐, 뭐 중의 하나니까. 중에 하나. 뭐, 뭐 중에 하나 할 때는 반드시 복수가 나와야 돼. 가장 유명한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서. Look at the beautiful columns inside the church. 자 이제 인사이드니까 내부로 들어갔네. 교회 내부에큰 아름다운 큰요게 뭘까요? 기둥이에요. 기둥. c 럼 l 럼요 c 럼에서요 n 발음은 누구이야 발음이 안 나요. m 과 n이 붙을때 n 발음이 안 나요. 칼럼 예, 아름답고 큰 기둥을 가 보세요. 자 어디에 있어?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 부분, 예이 부분인데. They look like trees. 자 그들은 뭔데? 예 부가하면 나무를 닮았죠. 그렇지 않나요? 부가하면 잘 알죠. 오. They famous, the famous architect, Antoni Gaudi is the shape of trees in the s a g r a d a f a m i l i a The famous architect, 그 유명한 건축가, 콧많은 동격, 안톤이 가우디는 사람. 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사람 가우디. 이 사람은 사용을 했어요. 뭐를? 나무의 형상, 사르도 파밀리아의 이 성당에 나무의 형상을 사용했어요. 자, 나무가 이제 자연이고 이 건축물이 아르가 uh, 되는 거죠. That's 여기는 하운 w t h a t how he brought the beauty of nature indoors.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 그가 여기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실내로 가져왔는가입니다. 것시 가져온 그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가져왔는지 자 근데 여기 y, 이유는 없어. 왜 갖고 왔는지는 없어요. 음, 어떤 모양도 있고 설명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러워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서신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라는 의미인데요. 하우가 어떻게 해서 하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어쨌든 하우예요.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여기도 내용을 음, 중요한 건몇개 없지만 잘 알아두고